우리들은 홀로그램 속에서 살고 있다. 모든 것은 정해져 있으며 나의 환경에 나의 결정은 완벽하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. 가이브! 레이터! 어딜 가야 하나?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? 일하기 음, 위해서 산다. 또 일의 연장이니까, 이게 한 가지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, 하나의 논리에 치우친다면 흑백 논리밖에 안 되는 거지. 여기는 요즘 뭐 나오나요? 양태는요? 볼락은요? 가보징어? 안 음... 하고요? 진다니까 일을 했고, 또 일을 했고, 또 일을 했다. 지금도 일 중이다. 아, 아이고야. 레미부터 노려봅시다 도레미부터 노레미부터 도레미부터 도레미부터 지레미부터 도레미부터 도레미부터 도레미부터 도레미부터 도미부터도레레미부터도레미부미 나를 헛소리나 삑삑하는 아저씨로 보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맞아요 헛소리도 하고 아저씨기도 하고 뭐 어쩌... 나의 홀로그램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하는데 거제 바다는 노래미파이었는데 이상하다 홀로그램이 고장 났는가 여기는 스페로가 져가지고 파도가 타고 올라오는데 발판도 별로 안좋고 나의 피로해 그리고 내가 추위는 잊었으며 완벽하게 나의 홀로그램은 잡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다. 이렇게 안 나올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. 그만하거나 계속 하거나 옮기거나 사람이 많이 불어서 홀로그램 속 남수는 절대로 핑계를 대지 않는다. 여기가 노래미 바시었는데 안 나갈 것 같아. 벌써 때어야되는데나 같은 낚시. 라스트 타임. 같이 일하시는 분이 캠핑을 좋아해서 같이 왔는데 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이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한 시간 채우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 저도 배고프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제가 20... 2일 까지 21일까지 잘하면 쉴 수도 있어서 영상을 좀 찍을 시간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물론 일이 잡히면 일을 먼저 할 거지만 안 잡힌다는 전제하로는 나와야 되겠어요 이거 거제도까지 와가지고 이거 한 마리도 못잡아 가지고 어... 물론 나는 영상을 재밌게 만들지만, 이제 또, 뭔가 또 보여줘야 되는 우리 셀럽의 또, 그런 숙명 있잖아요? 그래서, 어, 바로 한번, 뭐 태안이겠지 뭐, 태안 아니면, 아마다 찍을 거 하나 있는데. 그럼 먼저 찍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어서 가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